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 저희가 바이오가드가 못하는 게 뭐냐? 바이오가드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효과가 많으냐 조금 적으냐? 차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경우는 그렇 드물다. 없는 경우는 중추성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기도가 막히는 어, 코골이나 무흡증이 아니고 중추성은 뇌에서 숨쉬는 기능이 손상돼 가지고요 아. 보통 우리가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 음. 내쉬고 들이신다단말이 호흡 음. 이거거든요 음. 음. 그런데 내쉴 때는 그냥 내쉬는 게 아니고요 이산화탄소가 내몸 안에 어떤 일정 비율이 쌓이면 뱉어내게 돼 있어요 음. 작동이 돼서 센서가 음. 이산화탄소가 쌌다 뱉어라 그 나머지 공간을 산소가 채운거죠 근데 이산화탄소가 찾는데 얘가 감지를 음. 못해요 배을 생각을 안해 왜요? 센스가 고장나요 뇌가 너희가 그 부분에 망가진거죠 그래서 숨을 안 쉬고 있는거예요 그냥 맹하니 매... 이게 그걸 그러면... 어, 어떻게 아냐면 음. 중추성인지 폐쇄성인지 하는 방법은 음. 숨을 안 쉬는데 숨을 안 쉬어요 음. 근데 가슴이 음. 이렇게 숨 쉬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폐쇄성 음. 막힌거고 숨을 안 쉬는데 여기는 가만히 있어요. 숨쉬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럼 중추성이에요. 근데 위험하네요. 중추성은 사실 드물어요. 어. 뇌가 망가질 정도면 이렇게 봐도 음. 저 사람 좀마셔가는데그 아. <웃음> 정도죠. 근데이 음. 폐쇄성 무호흡증을 오래 안 하는 사람들은 중추성이 같이 와요. 뇌가 많이 손상돼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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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내 자연치를 쓸수 있는 만큼 최대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호흡은 음.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음. 음. 또 치과하고는 또 다른 문제죠. 최대한 음. 내가 숨을 안쉴 때까지 버텨보면 안 된다고. 음. <웃음> 빨리, 그러니까. 빨리 숨을 제대로 쉬는 잠을 자야 된다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 소리를 녹음해서 그거. 들어보라고 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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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장님 책이 이제 나오면 그 중에서 아주 에기스만 뽑아서 그거를 소책자로 Q&A 집 같은 거를 소책자로 만들어서 코골이를 빨리 고쳐야 되는 이유 그거에 대한 저는 거를 조금 코골이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코골이만 생각하는데요. 코 안고는 코골이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어.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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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론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 자는 동안 숨소리를 들어봐라. 맞아요. 이런 논리가 맞아요. 되죠? 네, 맞아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오늘 저녁에 꼭 수면 소리를 녹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춤소리를 녹음해 봅시다. 음. 수면 건강 캠페인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 정풍 소장이었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